좀 얼굴을 빤히 보거나 하면 좀부담스러워 이제 틀어진 게 바로 보이니까 아, 좀 얼굴이 틀어졌다 얼굴 한대 쳐줄까?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게 되게 굴욕적이고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을 살아온 여주씨